오늘 2월 1일 중국 현지시간 오후 5시 57초에 중국 깐수성 장해시 가오타이현에서 규모 3 3의 진원의 깊이는 11km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규모가 3 3의 비교적 약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현재 만드는 이유는 중국 깐수성의 과거 지진 데이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수천성 대지진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대지진은 깐수성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나 윈난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윈난성의 지진이 신장과 시장 티벳 그리고 칭하이성으로 옮겨가는 경로와 깐수성의 지진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칭하이 그리고 스촨성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6.1의 강진과 칭하이와 스촨성에서의 강진이 현재 발생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칭하이성 혹은 스촨성에서 곧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 깐수성에는 지진이 없었습니다. 오늘 2월 1일 깐수성의 지진은 이 조만간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얼마 전에 6.1이 있었죠. 쓰촨성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월 1일 저녁 7시 44분 45초에 이 필리핀 마거그포 북동쪽 46km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필리핀의 강진과 중국 간수성의 지진이 도미노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 지역의 지진이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구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한 후에 유기적인 세포구제로 구조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비견한 얘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이 일본 대지진 당시에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발생한 필리핀의 지진은 일본에게도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임은 물론이고 이 데이터로만 보자면 길면 2주일 짧게는 일주일 내에 일본에 강진이 발생을 하야 하겠지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3년 연속 규모 7클래스가 2월에서 3월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2월에서 3월 내에 일본에 또다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일본 내의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또다시 일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